자, 세터님 음, 1분 41초까지 본인 07년생이요? 16살? 07년생이 1 6 중, 07년생이 2007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내년에 고등학생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세상에 시절이 있었게 지금은 토토해 그대로 돌아갈래? 아웃 내 월드 w 난 절대 그대로 난가 물론 좀 추억이긴 하나 21년도부터가 제일 낫다. 그저 거리 다시 보니 구리더라. DNA 독립부터 달라임아. 나는 먼저 간다 바이바이. 사인 싸인 보러 온. 아무쪼이스 프로자 이제 마이 돈세트 Let's get it. 너네 존나게 노잼만 추이리난들이고 뭐라고? 가는타 가서 왜? 로지 바이바이. 십사하게 하 덕분이지 내 DNA 비보고 싶어 미래 위해 대시. 아 이분 그분 아니야? 이분 n 민 a 만드신 분 아니야? 이분 t s c o m mm me -hmm. 야열여 살이 1 9금 노래 만든 면어떻게마 중딩 중딩 고딩 다섯 명의 자작 랩 크리스마스 사이퍼 아, 아 오늘 크리스마스구나 아, 그러면 삼대 모아지고 뭐 크리스마스 사이퍼로 한번 할까 오케이, 야 좋았어. 이분 뭐 이것저것 기획하셨던 아, 분이네 왜? 야 바꿔 봐 어, 사탕 이이 음. 음. 선물을 준 거니? 엄마라네. 가유리스산 차량기사. 대신에 탑보이 창문 깨고 들어와. 예. 세상 들어. 왜냐면 세상에 야, 든 Santa, Santa, s 이 n t a 밤 동안 이백 비버님 방송 비볐던 영상입니다. 와 지금 맥북 하나로만 하고 있어서. 와 이거 언제야? 와 내가 댓글 달았었네. 이거 뭐야 이거? 다음부터 힙합 텐츠를 하는. 야 이거 언제야 이거? 21년, 21년 2월? 그럼 자기 유튜브 링크만 보내줬어. 굉장히 재밌게 노래를 만들. 화가 났는지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뭐 썰을 풀라는 게 아니라 야 어, 이때 유튜브 트위치 합쳐서 100명이었네. 야뭐 뭐 어디 어디 가봤더니 얘네들이 막 링크를 올리고 뿌리고 있어. 근데 얘네 들어봤더니 막 실력은 막 어디 어쩌고 저쩌고 나는 너무 어 내가 그러고 할 시간에 뭐 연습을 한번더 하겠니. 막 이런 좀 서사가 있잖아요. 뭐 서사가 있어야 이 말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랩만 하니까. 얘는 도대체 뭐해 화가 났지? 약간, 약간 이렇게 들릴수도 있어요 음, 아,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걸 <웃음> 진짜 <웃음> 고민 준내하게 만드네 일단 오케이 <목소리> 세터님 목소리 좋다 박자가 살짝 불안한데 이게 개성인지 실력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획력이 있다. 기획력이 있다는 거는 노래 컨셉을 하나 딱 잡아주면 거기에 충실하게 할수 있다는 거 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이, 그게 있어요. 이게 잘한다고 붙고 못한다고 떨어지고, 그게 아니야. 이건 구독자 사이퍼의 쇼미더머니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하아... <람소리> <람소리> 아, <람소리> 아, 이분 합격시키면 진짜 가사는 재밌게 나올 것 같아. 노래가 다 채로워질 것 같긴 한데. <람소리> <람소리> 일도 이게 이가상태는다 바로 그자리죽 징글벨 보단 웨이백 맥... 단 킵!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일단 1차 킵한번더 둘러보긴 할 거예요 이거 뭐냐 새턴이 아, 탈락 <웃음> 어, 아니 야그 아, 이분은 게스트 유형이 아니. 이분은 호스트 하세요. 어, 님이 구독자, 아니 님이 사이퍼 만드세요. 그게 그그 그 전형이야. 어어. 어. 기획자 전형이라 탈락 여기서 기획자는 나다. 아. <웃음> 팻님 어. <웃음> 형 나는 주체 그만하고 형이 주체한 사이퍼에서 해보고 싶단 말이야 한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될까 아 <웃음> 잠깐 뭐야 내가 크 섹션, 섹션, 나. s 하이 마 나. k I guess I can chop for some name. Eh, chocolate, chocolate, c h o